당신에게 위로가 될 단점 와. 피아노 콘서트. 우와 멋있다. 야 이게 뭐야? 우가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네. 잠만 여기서 뭘뭐 단점? 이거 피아노 콘서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약간 글씨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 그렇네. 얘는 안 돌아가거든. 이게 뭐 풀어야 지금 나가. 아, 아, 이거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어, 어 라이브다. 어, 라이브. 어 디노. 아 이거는 그냥. 오이 디노. 에이, 됐어. 날라다닌다. 어, 좋아 좋아. 어 뭐야? 어, 가자 금처럼 하죠. p a r 난방 탈출을 처음 해 k 서 이거 뭐야? p a r t 1, a a y b a. c k h o m e w a y b a c k h o m e g o y o u c u h o e 어 이것도 있다 한번 보자. 일단 거기에도 있고 여기 자물쇠 두 개가 있거든? 어. 이거는 방향이고 이건 알파벳이야? 응. 여기 밑에 이런 거다 있거든 지금? 아 그렇네. 채널 편성표가 왜 있을까? 뭔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미션들이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다 하나 다 하면 되는 건지 아, 이제부터 이제. 진짜네. I don't alone. 무슨 뜻이지 이게? 그리고 난 혼자인 기분이다. 이 채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생활해야 되나 생활 어? TV 아니면은 이거 자. 금고 푸는 게 이거랑 관련된 거지도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기분이라고 누구한명 여기 혼자 있어 볼래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 야 이거 두이네아아 네. 아, 아, 저기 있네 우와, 언론 언론, 언론. <목소리> 와나 소름 돋았어 지금 언론 이게 언론 언론 이거는 I I I alone 이거는 feel feel and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Uh, and and I, I feel a l 이아 l o 이 아이, 아이, 아어 아이, 어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no one, no 이 있는... 어, 어, i 이 no o n 아 e no w i n 이 no 아이, 아 e 아이, 아이, 아이, e 이아 n 아 o o e e 이 o 이 아이, 아이, 아이, 아 n 아이, 아이, 아이, 사이이름이 임나라인가 보네. 임나라라는 분은 힘이이 있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n 아 f e f l e l i v i 라고 보냈어. 이아 아이, 아이, 아살아있아아있는 걸 느끼고 싶다. 어, 나라 씨 너무 불쌍한데? 이거 숫자에 분명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저게 뭐가 있을 거 아니네. 채널 편성포랑 연관은 없어 이거 야 이거 맞춰봤어? 얼라이브? 어, 안 돼. 어, 그. 이게 이게 힌트라는거 아니야, 일단. 근데 여기서 지금 뭘못얻도 내고 있잖아. 야, 돈은 뭐야? d o n 실행. 뭐야? 실행? 보내기지. 어, 그러게? Done? send, d o n 어, 뭐야? 이게 왜 있을까? 어야 그러게. 이거는뭐 관리 뭔가... 없겠지? 아, 나 아무리 봐도 자물쇠 뭔가 계속 걸리는데?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바로 여 글자가 다섯 걸... 개지 어, 여기 5개. 이거에서 5개구나. 뭔가 여기, 여기서 바로 이 TV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맥락이 안 이어지지 않아? 뭔가 여거이 다섯 글자가 풍요가 있는 거 같긴 응. 하네 그냥 언론? 근데 N이 없는 거 같은데? 아, 네 번째 N이 없어 없어. 없어. 힌트 어떻게 네, 없지? 음, 나... 그게? 핫자로. 핫자로. 카톡으로 보내야 돼노 돼. 나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임나라에서 나라를 지우, 지우면 I AM AND와 SEND 라이브와 라이브, 원과 던, 옆에 있는 숫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그 okay, okay, i I m s a d I m s a d 인데 i m s a d 맞네 맞 s 맞아, 맞아, i I m s a 맞아, 맞아, 맞아. d I am i m s a d I am said. I a s I am s a d am said. I a i I am 이 a i d I am said. i m s d a d a 1시에도 보고, 2시에도 TV보고, 3시에 잠깐만 보고. 이거 그림자가 다른데? 그림자가 OT, 그 2시에 T야, 3시에 O야 1시간마다 시간 OT, OT로 바뀌어 리을? 아 이거, 이건 우울, 영어가 아니야? 아니라 한 우울이네 한 우울 하나 더 있네, 이거네 아, 야, 야, 야. 아 이거. 됐다, 우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우울 입력해 우울 입력해 자, 하나 오 리을 어디야? 어 7번 엔터 됐다, 하이. 자, 좋아, 좋아. 어? 오늘의 보든전기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약기다약기다 어. 자세히... 자매들은 마법이야. 수면제인데? 근데 신기하게 이거 열자마자 방송이 종료됐다? 근데 소리가 되네. 그러게, 이제 입력이 어. 된다, 아, 이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네. 더 나잇. 네버. 더 나잇, 네버, 앤드. 어, 있어, <웃음> 있어, 있어, 있어, 네버. 구, 이, 칠. 구, 이, 칠. 아싸. 아, 멋있어, 멋있어. 음. 아, 뭐? 어, 약간 잠단한, 잠드는, 잠드는, 잠드는 느낌으로, 어, 맞는 것 같기도 해. 오예. 와.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야, 있어, 진짜 대박이다. 우와. 그래. 어, 언제 바뀌었어? 우와, 야. 약간 꿈속인 것 같은데. 드림이니까 리 잠든 거잖아 음. 지금. 뭔가 풀면은 이게 열, 이게 뭔가 열릴 것 같거든. 음. 여기 잠 u 수 있고. Sit. Sit, 앉아, 앉아볼까? 이거 글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건가? Rest your soul. 레스트 레스트 레스트로 가자. 레스트. 아. 어 있다. 있어. 이걸 만든다고 뭐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해보자. 소리대로 저장이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나 있어. 와 대박이다. 소리가 났는데. 뭐, 뭐 소리가 났잖아. <목소리> 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이제 클로즈 이거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새새 네, 자리 숫자야. <목소리> 형 이거 오케이. 더 쉐이드 맞아. 더 쉐이드. 그늘. 그늘. 어. 그... 그늘이래 그늘. 그늘. 그늘. 여기, 밑에. 여기로떡스러요 밑에. 여기 그늘인데? <웃음> 아 이거 지금 열릴 것 같아서 내가 열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웃음>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마지막인 것같아 지금 일단은 <웃음> 이거 클로즈랑 이거 두 개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네 톱니바퀴야 이게 톱니가 돌아가서 뭘 만들지 않을까? 맞아 또 다른 단어가 될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티가... 돌아가면 야 숫자가 뭘까? 이게 이렇게 돌아오잖아 네. 어. 이거 뭐 영어.. 영어 기호가 뭐 오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OPEN! OPEN! 만들어져. 근데 이거는 이걸 풀고 오픈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이거 풀고 이거 돌리면, 돌리면 오픈이 열리겠다. 이 비밀번호만 알면 네. 되는데. 그게 뭘까? 저기 위, 아래, 아래, 저기 그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자, 내가 여기서 드어오면서볼게 아니지, 흑사인 선배님 춤을 춰야지. <웃음> 위, <웃음> 아래, 위, 위, 아래 줘야지 <웃음> 아휴, 이러고 있다. 카톡 다시 해봐. 해봐? 응. 음. 좋아. 이것만 하면 바로 쑥쑥 갈것 같아. 우리 지금 충분히 빨라. 야, 30분 경과했대. 아, 괜찮아. 보자. 응. <웃음> 아, 진짜 터무니없게 소식 쉬울 것 같은데 저거. 응. 의자에 있는 포스트 투 나라 나무 편지를 확인하면 문제의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단어 하나씩 시트로 시트라고 되어 있는 나무 바꿀 글자를 있어. 바꿀 때마다 영기좀 찰흙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이거 이게 그냥 아까 켜진 게 나도 어쩐지 이상하다 했거든. 아까 여기 두 개가 켜지던데. 야, yeah, yeah, yeah, yeah. 자. 단어 하나 하나당 숫자를 하나. 구해서 세 자리 삼을 잠시. 일단 은 less. 어, less. 팩고. y o 사? r 4? 솔. 이거는. 이건 7이야. 이건 7이야. 147? 147해 보자. 야, 147, 147 맞네. 147 맞아. 147 맞아. 오픈.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멋지게. 열렸다. <웃음> 야, 여기 또 있어. 대박이다. 야, 더 아까 뭐였지, 이거? The shade, shade, shade, shade. 어? 아 아까 위 아래 그게 여건가 보다. 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있다. 하나 더 찾아. 뒤나 저거 좀. 이고 와. 위 아래 왼쪽. 어위 아래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맞아. 위 아래. Right. 어뭐또 떨어 아닌가? 위 아래 왼쪽. 뭐지? 아래 왼쪽 아니, 아니, 오른쪽. 아래 그 위. 아래 아래. 어아 어, 이게 안 움직이네. 자 이거 열렸네. 어이런면 해봐 아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소리, 소리 들렸는데 어뭐 소리 들은 거같은데 나라 임나라 Birthday 940302 어? Status day Life graph 되게 소름 끼치네 그러게 힐링 네. 힐링 묻지 힐링인데 무서운데 나는 지금 응. 이판자 중에 응. 이것만 이 구멍이 안 뚫려있고 나머지는 뚫려있어 이건 또뭔 얘기일까? 거꾸로 날수 있다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거를 거꾸로 해서 끼우놓으면 여기에 이게 개수가 계속 다른데 어 그렇네? 이것도 보고 뭐 뭐오야 1, 2, 3, 4, 5, 6, 6개인데? 이건 4자리 네 숫자고 이 뭔가... 하, 이거 뭘까? 이 여기 네모, 여기 네모 뭘까? 이 네모를 여기를 쳐준 이유가 뭘까? 힌트 써야겠는데? 이야 이게 자물쇠도 막풀게 많으니까 헷갈린다 네모칸 에 있는 그래프 모양이 바로 옆 계단 난간 모양과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대단 위치를 보고 2, 4, 2 오, 우와 네이 오이갓 아 oh 4, 5, 2, 4 됐다. 됐다 어 슬프게 야, 왜 그래, 그래? 뭐 있어? 가족사진이야 02말14 May Thursday 23 May 그 다음에 TUE 어. 아야 끝나는 날을 맞추는 거야 아 어렵네 오! 아니야? 뭔데 거대? 프레임 맞춰 그게 있겠네 이런 거, 이런 거보 있는 거 아니야? Since Behind the Memory 이거 하야될거 같은데 어 다시 켜봐 다시 켜봐 잘 켰다 딱 맞아 F, M, B, Q E, N, E, O F, M, B, 뭐야? F, M, B, Q E, N, E, O 우리 아까 뭐 영어랑 관련된 숫자 알아낸 거 있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F, M, B, 그다음에 F, E, B, F, M, O 그 다음에 29일 이 d 아아해해어어나 s 3 d a 좋 s 좋 d a 아 좋아 그래 이제 방향 이거 s 3 d a 3 days. 아니 아까 우리 그거 아 s 첫 단. 위 아래 옆. 야. a y s 3 d a y days. 3 d a y 아래 d a s 3 d a 왜3 d 3 d 3 days. 3 days. 3 days. days. 3 d a y 그 상태로. <웃음> 나 개새. <웃음> 엄청 긴 거였네. 응, 어. 엄청긴 거였네. 어, 엄청 긴 거였네. 아, 슬프게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요거 말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숨셔도 돼. 아. 아! 잘했다. 잘했다. 오, 야, 아, 잘했다, 저, 잘했다. 잘했다. 62. 야, 잘했다. 2? 들어가 있는 게 번호 누르 거야. 6. 아, 그렇네. 2 들어가 있 50. 50. 어디 있어? 아, 잠을 아 그렇네. 6250. 잠을써 어디 있어? 저거. 6250. 어, 6250쳐 봐. 잘했다, 니나. 잘했다. 어. 6250. 여기 어, 아,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면은 2560으로 가 보자. 와, 2560. 그렇 잘했다. 잘했어. 스키 60. 야, 뭐야? 예, 1 2 3 4 5 670 그러잖아. 25. 여기 5, 연결돼 4, 형. 3, 4, 5, 4. 그거 셧다운, 셧다운. 어? 내가 아까 봤던 어? 여기 문 문짝에 있는 이거랑 연관돼 있는 거 같았을만 없어. 와, 이거다. 아니야? 아. 야, 잘했다. 형 저거 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가 한번 오, 와, 신기해. 대박. 뭐야?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창틀이 서피이게화살표식가돼형 여기가 위가 여기가 여기가 뭐야? 여기 있잖아요. 4개. 어, 위? 그럼 여기여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h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가자내려가자가자가자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내가 어! 저건가? 저거 열렸어? 아닌가? 안 열렸는데? 오 열렸다 열렸지? 어 저것도 뭐 있어 영어 영어 우와 돌아가고 있어 아 약간 야왜 <웃음> <야>, 그래 <웃음> 와, 진짜 와야 공포 방레 지금 아니네네 뭐, <웃음> 뭐 나왔어? 밑에 또가에또 나가야 되네? 어? 아 진짜 와왜 그래 진짜 나는 이... 아잘 이 놀라나 <웃음> 야 이거 해봐 아 그냥 눌러? 아 이거 혹시야 이거 해야 돼아 아, 하고 저거 그, 하는 거구나 주이, 목매 100, 100 100 피부 90 90? 90? 오케이 이제 고기 A B C 제네 아, 아, 마지막 어디 열어? 여기 열었어 여기. E 아, 아까 그거 때문에 갑자기 무섭다 맥힌지를 내 손으로 꼭 죽이다니 아니면 혹시 나의 욕심 일까 사람들은 안 온다만 기억하잖아 1 사. 2 1 24 24 24 2 1, 4 잠깐만 그거 한번만같 가... 그거 아까 그거 어디24 그거 한 가봄. 번만 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빨간색 이2 2 아, 색깔로 아, 미안해, 미안해 24 24 2그이게한다24 24 24 24 2이2이24 24이4 24 2이24이4 24 2이24이4 2이4 24 빨간색 1 거울 보면 내 l c 얼굴. e b 봤어. e o 잘생겨서 안 되나 봐 아, 그러나 봐 음. 여기 s 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그 u n b 나 l i e v a b l e c 괜찮 n o 야 a You're here. Turn around. c r o n i c 이젠 네 실험만 네, 생각하는 네. 거야. <웃음> 자, 이제 마지막 유전자를 수집하러 가볼까? 마지막 유전자 라고 했는데? 아니 한스가 죽은 거야 그러면? 음,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 야, 이제 죽은 음. 거 같은데? 어, 한스가 메리를 죽인 거 같은데요? 메리가 한스를 죽였어. 어, 어, 죽어있다. 어, 깜짝이야. 죽어있다. 이게 한스인가? 야 대박판 지이다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 한스가 죽은 거였어. 손가락이 잘려있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를 바라보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미 늦었다. 야 한스. 어디 쁜데 홍대에서. 얘들아. 다니잖아. 카메라가 왜 여기 달려있겠어? 오우. 기 뭐가 있어? 여기 뭔가 있어. 여기에 뭐 책을 넣거나. 어 맞다. 책. 음. 와 이거 진짜 마네킹인줄 알았는데 사람이면 대박이다. 아까 야. 한스는 등을 질렸는데왜 가슴에 피가 나지? 야 우리 지금 몇분초가야한시간된거 같은데? 우리 지금 50분 초가 힌트 3개 사용했습니다. 하도 힌트, 봤어. 힌트 나바라지 맞지? 아 야, 이거 뭐.. 이거와 관련된 어? 그 힌트 찾자. 잠깐만. 이.. 아 뭐가 있을 거 같은데. 그니까. 어? 내가 서한손 봤어 아까. 아 그래? <웃음> 나도 <웃음> 봤어. 야 너. 나와봐. 한스. 시계로 뭐 했지? 내가 범인 숫자는... 나가게 이게 낼수 있는 게 있을까? 힌트 을까 야, 이 10분 어, 하는 게더 오래 걸려. 힌트 말할게. 어.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찾을 수 있고 그러가서 시작이 무엇부터 뭐 어, 하는지를 몰라. 몰라. 그렇지, 그렇지. 어. 그 지문을 잘 어. 보시면 그가 바라보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강조되어있습니다 방에 있는 액자를 잘 보시면 연인의 그림이 있고 연인의 그림이 야! 있고 어, 이거네. 연인의 그림이 있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림마다 둘의 거리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것부터 한스의 시선으로 방향을 추리하세요. 방향을 추리하세요, r a m i d tree as hell. I 보 m sure Hansi, s h e 시선으로 h e people in Punga. Ponder, Ponder. Hansi, she's on the 어 o a d h a 아 좋아 좋 아, 좋아, on the pyramid tree. We a r 와 좋아 e h a n 배워야 h 보일 자 있어? 5 5 7 오, 자취가 숫자야. 5579. 오, 거 아니야? 5. 하 5. 됐다. 됐어. 됐어. 반지 <kilo. freaked poverty> uh, 있다. Wow. 반지를 꽂아 줘. 네 번째 손가락? 와! 와! Nice. 대박. 나이스. 나이스. 대박. 열쇠다. 열쇠다. 열쇠 맨 앞에. 첫 번째. 가자. 아니야? 여기 여기가안 여기 열린 거 있어. 와, 대박.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그리고 이야기의 끝을 향한 돌아가자 응, 가자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예. 우와 대박 나라 이거 끝난 거 코스트 쉬는 코스트. 쉬는. 코스트 순서대로 내려볼까? 나라 여렇게달라질게벤즈 있어 응. 스탑 A, X, W, V, U 밖에 없어 그리고 느낌표랑 엔드 그리고 찍 그리고 고 키는 위에 다 하고 저건 중간. 중간이야? t 는티 t 왜 n c r n r o n c r 나 n r 야 n n r o n Cron, Cron, Cron, Cron, L n c r o l c r o l Cron, Cron, c r 이 n c r o 이 Cron, Cron, c r 어 n Cron, Cron, c r o 어 Cron, c 어 o n 자자 네 자리 r t s 자리 a n 어 아까 그거 어디갔지 r 어, 여기 있다 h y 다 어? 야 그거다 이 o 없잖아 우와 우와 a t w 됐어 우와 우와 대박이다 벌스데이 벌스데이 벌스데이 벌스데이 벌스데이 t What? What? w h 이 t w h 이 t What? w h 이 t w 자 a t w h 이 t w h a 위브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이게 아까... 우리 어,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나? 응. 끝난 거야, 그게? 뭐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근데 풀 거는 다풀었거든 핸드폰 한번 확인해봐. 문자 수고하셨으면 이런 거없는 <웃음> 잠깐만, 야! 야, TV 보다가 잠들었잖아. 어. 저 방에 가서 문을 닫아볼까? 그래, 문을 잠그고 다시 확인해보자. 우리 아니면 최대의 실수를 한걸 수도 있어. 아, 아니네. 안 잠겼네. 아, 당행이다 <웃음> 어, 잠만, 마지막 거 어디서 꺼냈지? 여기서 꺼냈어. 여기서 꺼냈잖아. 어? 야, 여기 있어. 뭐? 야, 여기 있어. 뭐? 아, 아 여기로 나오는 거네. 우와, 살았어. 나라 플구이 있었어. 야, 여기도 있어, 아직. 아직 더 있어? 더 있어. 있어. 아까 그거 어딨어? 자, 이번에. 연충한 파트입니다. 더이 시대가 제일 최고의 아티 어? 여기 있네? 야, 알고 아니, 네. 어 자, 더 라이 야, 나알것 같아, 친구들이야 어, 나알것 같아 됐어 이게 봐봐 3란색이잖아3 oh. 야, oui yeah, 그리고 여기 수자를 맞춰서 야, 약간 오해 없네 이거 보자, 이거 왜안 봐? 어, 보자, 보자 자, 보자 홀슈타인 나의 양아버지 그가 저지른 쓰레기 같은 수많은 짓들에 대해 내가 순서대로 다 불태워버릴 거야 아불태워불 순서대로 불태워버린다고? 왜 보여? 맞네 맞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같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르 오르 시는데 순간 오르 오르 깜짝지야 아, 네, 거 있느냐. 어. 어. 너 또한 죄이거하트거 이거 그, 그 어. 너의 한만남이다 아, 지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지야. G야. G야. G. 어, 그러네. G. 어, G. G. G. G. 왜 G야? 그리고 U. GU. 뭐, 뭐가 보여? 도가 있으면 G, I, U. G. U. I. 그리고 L. 어, I, L. 그리고 T. 아, T. 개어치 맞네. 어허. 이거 맞아. 아니 왜? 왜 그렇게 돼? 이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합쳐야 돼. 합쳐서. 아, 합쳐서? <웃음> 어, 어, 아, 그렇구나. 마지막, 끝나? 가자. 마지막에. 야, 워런카. 가자. 다 끝났다. <웃음> <웃음>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건의 처음으로 사람 가야 돼. 사람이 사람, 있어.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다고? 왜? 사람이 있어. 뻔이야. 아,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건의 이거 위에 안 풀었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어. 아니야? 일단 가보자.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건의 처음으로 가야 돼. 사건을 풀려면 사건의 처음으로 가야 돼. 되게 명탐정이야. 약간 표정 나왔어, 나는? 어. 잠깐만, 이거 걸어 놓는 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야, 그 낫으로 이거를 풀어보자. 야, 우리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니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이야, 약 형, 그 거기 제목이 뭐였지? 야, 나 무서워. 빨리 한 명만 와. <웃음> 형, 그 미션이 뭐였지?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우와, 우와. 형, 그 미션이 뭐였지?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우와, 우와. 뭐가 됐어, 뭐가? 뭐 어떻게 했어? 야, 우리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니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이야.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느낌이 뭐 했는데? 이거 아까 저술한수 올려두고 여기다 이게 나오네. 뭐가 아, 뭐가 뭐가 됐어? 진짜? 어? 트위스트 페이트? 네. 트위스트 페이트가 이게 이게 그럴 수도 있어, 저 방. 어, 저거 이거야. 트위스트 주면... 지금 저 갈고리는 어딨어? 이거 낫 아니야, 낫? 와, 대박. 대박이다. 왜? 이걸로 한스 죽였어. 야, 열었다! 오야 그거? <목소리> T.I.E.D. -T 저기서 이제... 나 아, 쥐린 말이야? 아, 큰 부분. 맞네. 무서운 어, 거야? 야 근데 그저 갈고리 잘 아, 가져갔어. 여자 죽어있어. 여자가, 여자가 죽어있다고? 메리가? 어. 어. 한스가 고... 죽었잖아. 메리, 메리. 둘다 죽었나봐. 야 민규야! 아... 메리 생일! 어. 1880년... 어. 1880년... 1880년이래. 1880년? 아 너무 무섭게 죽어있잖아. 어, 아, 무서워! 오씨 아! 아 왜왜왜너 아, 아, 아, 왜, 아, 왜? 왜? 때문에 놀랬잖아. <웃음> 메리가 여기서 죽었어. 갔다 됐다, 됐다. 풀렸다 야, 저 조심해라. 저거 뭐, 뭐야? 아 그거 갖고 왔어. So, 소울유. 저거 갖고 와. 열심히. 소울유. 어. 메나프로 들어와. 야, 줘. 이거 TNT 폭탄인데 우리 폭탄 소트리 나갈 때마지막 쓰는 거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 거. 우와. 오! 여기가 뭐야? 마지막인가 봐. 좋아. 이거 꼈어? 어. 네. 와우. Wow. 이제 라이브를 보여 주는 거야, 우리한테. 라이브. 라이브를 켜서. 그렇네. <웃음> 뭐야? 어 이제 이거 또 풀어야 켜주면 돼. 오케이. 와, 이거 또, 어 원스 이거 데 나락. 이걸노 이거 이거 이걸 이거 또, 이이이서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 봐좀깨필요하니까 사랑 너무 세드 슬픔 외로움 이거 외워야, 일단 외워. 야이따 외워. 어야야 너무 빨라. 안 돼. <웃음> 성공했다. 뭐야? But we are. Oh we all. We are alive. But we are alive. l i e We okay. are alive. Life is a will. Life is a will. 별 will이 있었잖아. 어. 아무 중에. 그렇네아 이거 제금 이거 있어 지금. 있어 지금. 어. 이게 이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야, 내가. 아니야 오케이 하나 오케십 W I L 그거 천만 어 십삼 사사 십삼 사사 어 십삼 사사 십삼 사야 방탈 자 okay. 와. 됐다 잘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야 방탈출 처음 해보는데도 야 여기 진짜 재밌는 거 여기 대박이다 진짜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우와. 여기 대박이다 아니, 우와. 진짜 재밌다. 와, 와. 수고했다. 나가자 와. 아 잠깐 두번 수나가 와아 대박이다 야 우리 멋있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네 그렇네 어 그런데 열어주세요 다시 맞출까 아네 이거 오케게 어. 갑자기 지하철이어이 네. 지하철역이잖아 이게. 오. 와이 라이브가. 와 나이스.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프시스 맥켄지 그리고 호슈타인 이제 슬픈 모든 슬픈 기억을 슬픈. 지우고 기억을... 설마 아. 마지막 아니겠지? 첫 번째 90? 어. 빼. 네? 빼. 네. 됐어. 오. 0 상위 유전자 추출 관료. 저를 가자. 여기 나가는 거야? 아니가? 상위 유전자 추출 관료. 완료했잖아. 그런 아, 말또저쪽저쪽으로 말도... 나사나 보나. 어, 아, 들어와야지. 책에 책 뭐라고 써 있어? 어? 아닌데? 안 끝났는데? 그쪽 앞 가... 인문 아니야? 예? 잘못 표전자 증상을 했 열었어? 전장하고. 시 주십시오. 아 <왔어>? <문을 다 같이> <재밌죠>? 내려와. 이거 뭐야? 아까 있었 오자! 오오 뭐가? 프랑 스타일. 있 이건 뭔데? 아, 어? 나왔네? 저 어, 어, 여기. 여기. 꼭 봐. 어, 이가 사진 마냐? 뭐... 왜 시로미 신부지 <웃음> 이게 바로 치악한 우리를 건너주는 거야. 그럼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따라 나 끝났어요. 아 여기요. 아, 아 오래 걸렸다. 이거 어려운데? 아, 수호환료 안 했잖아. 그거. 수호환료 가자. 거기 뭐가 아, 소... 있겠지? 수호환료로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그거 타러 가. 무서운데? 그, 갑자기 얘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연결하는 아, 그선 응. 민규야 어떻게 된 어? 여기 폭탄이 여기 어. 딱 붙이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 뭐? 폭탄 방금 그거 아, 내버려 나키줘 그, 잠깐만 이거 키 일단 키 이거 줄게 아 후아유? 이게 후아유야? 어, 후아유 키? 내가 저거 얘기해게그 선은 어디서 났어? 같이 있었어 아 <웃음> 폭탄 또 있다, 폭탄 또 있다. 그래. 어 연결하는 거다. 또붙일 데가 있을 거야. 여긴가? 곳곳에 폭탄을 다, 내, 폭탄 다 넣어야, 넣어야 되는 거? 아니, 이쪽에 찍찍 있는 데도 다? 여기. <웃음> 그다음에 여기. <웃음> 정한이 형, 어. 전선 들고 와봐. 야, 이게 붙일 수 있는 곳에 다 붙이는 거 아니야? 오. 야, 붙일 수 있는데 이거 다 붙여보고 전선을 저기다 연결해야 될 야, 찍찍 있는 데다 붙이고 와봐. 여기, 여기 붙였거든? 형! 자, 어. 나한 명만 같이 있어 주라. <웃음> 아 빨리 붙이고 나와, 속이여 붙이기만 해. 야다안 붙여서 안 되는 건가? 붙였어? 어 됐어.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탈출. 잘했다. 됐다. 탈출. 와이 와, 라이브가. 와. 와. 와. 아, 오래 걸렸다. 아, 와, 어려운데? 재밌다. 재밌다. 아, 끝났다. 끝났다. 어, 너무 아, 재밌다. 아, 음, 재밌다. 괜찮았어.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음, 합 재밌다. 좋았어. 어, 아 우리 네명합 좋았어. 합 좋았어. <웃음> 아니. 아, 나, 나. 이거는 뭐야, 그럼? G5 뭐 없어요 G? 와나 G 뭐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렵다. 어려워, 정말. 어, 어렵다. 중간에 좀 놀았다. 죄송합니다. 니다 아, 어렵다. 어렵다.